안녕하세요 마카오 건입니다 오늘은 타오지공 가족 시편인데요 요즘 낮에 날씨가 너무 좋죠 근데 내일부터는 기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하니 이 시국엔 감기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라마다 현 상황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봤는데 이탈리아가 한국을 넘어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진자가 불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유럽도 요즘 비상사태라는데 이탈리아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타오지 공씨는 고기가 너무 비싸서 고민하다가 못 샀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분이 단체 구매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타오지공씨가시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샀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타하는고 하는데 그게 까요타우는 타우지 공의가가아하타지공은아요가장 좋아하는 가다지가지가 今天天气好好自觉排队站远一点前面先问一下啊师傅十一号啊啊里面应该还有一袋花椒还有没有嗯 아好了套機工最喜的花也可以拿到你看一下我的多少那是水 <웃음> 218。都可以啊微信我在微信上中是商점이나 길거리 음식 등 모든 걸 위챗페이로 결제하고 있어서 현금을 지불하는 장면을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외출하여 일처리하는 거는 타오지공씨가 도맡아서 하였는데요. 오늘은 와이프분이 간만에 살짝이나마 바깥 구경을 하다 왔네요. 근데 타오지공씨 같은 경우는 외출하면 할 일만 딱 하고 바로 들어오는데 와이프분은 여자라서 그런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음? 음? 这个是八角金盘. <목소리> 很茂盛. <목소리> <목소리> 这是什么花都谢了，然后这是这个树上只剩下的几几朵花，想再往那边去走一走。算了，还是早点回家吧。以前这个镜子很清楚，每次坐电梯还能照一下镜子。那这就是我今天买的一共是六斤肉，哎，六斤肉加上一袋，嗯，就是这么一点花椒，一共是218块钱。 어린 아들은 안전을 위해 외출을 절대 안 시키고 있어 지루할 아들을 위해 아빠가 항상 열심히 놀아준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도 공감이 가실 텐데요 어린 자녀가 나가 놀고 싶다고 떼를 써도 불안해서 데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또좀더큰 학생들의 부모님은 자녀가 나가서 놀고 온다고 하면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실테지만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기승전 먹방 인데요 요리는 호이고어로 라고 돼지고기 야채 볶음과 생선 튀김 입니다 今天又做炸鱼，那你给我试一下。喝酒就喝酒，你挑战的人成功吗？ 왜고마어 <목소리> 타오지공씨는 어떻게 저렇게 먹음직스럽게 먹나 모르겠어요 가끔씩 영상 속에서 어색한 장면을 연출하긴 하지만 밥 먹을 때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먹더라고요 저는 이 사태 전에는 외식을 참 좋아해서 밖에서 자주 사먹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외식보다는 집밥을 먹거나 시켜먹는 빈도수가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최대한 외출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이죠. 근데 저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타격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어요. 요식업을 하는 제 친척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출이 반토막이 됐거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진 곳도 많다고 합니다. 요식업 외에도 많은 업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힘내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은 타오지공씨가 본인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주세요. 네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